아니 이게 잠꼬다가 이렇게 고약하냐 얘? 아니 그럼 차렷 자세하고 자. 아니 뭐 분단이로 자세가 바뀌어. 뭐해. 아 이거 미쳤나 봐. 아 제발. 아, 아 망한다. 오,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 아니 최초 선수세요? 와 진짜. 아 이제 뭐야 저거. 와 머리까지 가려야 돼? 아니 너무 반짝거려서 그런 건가?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백호룡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세이프티 플 e t 간단하게 공포 게임이면서 병맛 느낌 공포 게임이네요 간단하게 게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왼쪽에 시간이 있네. 이렇게 시간이 있고 오야 야, 아니! 야야 야, 아니! 팔 뭐해! 야너 죽어! 아야안 가요 얘! 아이 좀 가! 뭐해! 아 제발 가 가! 아니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야! 아니야! 광탈한 아! 시간도 못 버텼어! 이거 그냥 회전 회오리를 써볼까? 그럼 여기 중앙을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어? 아, 봐봐 못 오잖아요 돌리면 안 오지 그지그지 아! 정말 전략적인 모습이야 아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나? 근데 점점 다가오는 것 같지 뭔가 이상하다 회전 회오리 돌려 돌려 계속 돌려 좋아 좋아 아무도 못 오지 그렇지 그렇지 어디 가니? 어? 어? 어? 더더 더 오는데? 왜 이렇게 더 오지? 회전 회오리 아니야?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아니 아니 아니 회전진 회오리 아닌가봐 맞는데 맞는데? 어 머리까지 이제 회전 회오리 하면 되겠다 회오리 안돼 나오지마 회오리 계속해 빨리 돌려 아 이거 이불이 너무 느려 아, 아, 아,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아 머리 이앞발깔아아 진짜 아 이거 아닌가봐 아니 이게 잠 꺼다가 이게 고약하냐 얘? 아니 그럼 차렷 자세하고 자 아니 뭐분단이로 자세가 바뀌어 뭐해 아 이거 미쳤나봐 아 제발 아, 아 망한다! 일단 일단 일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 아니 최조선수세요와 진짜 아 이제 뭐야 저거! 와 머리까지 가려야 돼? 아니 너무 반짝거려서 그런 건가? 이거 손도 가려주고 야 울지 말고 너좀 작은 꼬들좀 고쳐라 아니 치조야 뭐해 이거 아니 세상에 대자로 뻗고 한 사람 이 어디 있어 아 제발 좀아 제발. 제발 제발 야 이거 너무 빡센 거. 야 이거 너무 빡다 빡센 너무 빡센다 아이 송송송 오 머리 머리 오 다리 다리 다리 안돼 안돼 아 진짜 짜증나 야 대머리야 이 빡빡이야 아 잠꼬대가 그렇게 고약한데 어떻게 그걸 하냐 아슬아슬하게 먹겠어 이거 한대 일단 한대 머리 탁 때리고 시작할까? 아,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런 고난이도 자세를 하시네. 아, 이거 체조 좀 나가셔도 되겠다. 우리 박박이, 차렷 자세하고 자자. 아, 아, 아. 가려, 가려, 가려, 가려. 일단, 일단 가려요. 아, 가리긴 뭘 가려. 이거 어떻게 가려, 이걸. 아, 아니, 쟤네는 왜 오는데, 일로. 그냥, 그냥 악몽을 꾸는 건가? 그 그래, 차라리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러면 안 오네. 아, 진짜. 이 뭐야, 이게. 일단. 어, 뭐, 시간 금방 가니까 좋네, 좋네. 자, 이불 회전. 좋아요. 이제 나름 이불 잘 다루는데? 아, 그, 차, 이자세 있으면은 다 가릴 수 있는, 됐네. 아, 완전 안정적이다. 나의 노력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게끔 만들어 버려시는구나 자, 일단 머리를 먼저 가리고, 팔다리는 이게 중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쪽 가리고, 이쪽 가리고, 머리 가려주고, 오른쪽 발, 왼쪽 발.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렇게. 오, 좋아. 나이스 이게 한두 포인트씩은 가려야 되네. 요렇게 그렇지, 그렇지 조작이 아주 그냥 확실하구만. 야, 나 이거 벌써 체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완전 고수 다 됐는데요. 아, 머리가 올라오는군요. 머리랑 손이랑 가려주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게임이 이렇게 어려운 게임인건가? 근데 입을 아무리 돌려도 패턴 안 바뀌는 거좀 웃기지 않아요? <웃음> 아니 아까 표정보면 이 괴물들이 가까이 오면 너가 표정이 바뀌더만 그럼 너가 본능적으로 이게 지금 뭔가 자세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지 않니? 그럼 좀 똑바로 자 굴러다니든가 저 괴물들을 피해서 이 뭐야 이게 아주 그냥 아. 자세 봐 진짜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이 자식아 아아 아, 대머리님 아니 대머리 너니 네 대머리 말고 대머리 하니까 대머리 괴물 나와 정말 멋있다 정말 정말 멋있는 자세다 아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이 게임 이상해요 나 이거 왜 가져왔지 나쁜 게임은 없어 아 손꾸락, 발꾸락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좋아, 좋아 아 대긴 뭐가 좋긴 뭐가 좋아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발쪽이 좀 그렇다 손발을 가려야 되돼 손발을 아유 왜왜안돼왜안돼왜안돼왜안돼왜안돼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아니가 그걸 그 글로 갖고 가네 괴물들한테 왜 괴물들한테 갖다 줘 머리, 머리, 일단 머리 다리 쪽, 손쪽 머리, 머리 일단, 머리 일단, 머리 일단 내보내. 아 진짜, 야 이불을 큰거어 제발. 나지다지렸어. 이거 뭐야? 야 이거 너 하나도 안 가려지잖아. 아니 자기 하나도 안가려진 이불, 뭐, 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 어, 어. 클리어했습니다. 뭐야? 라면 먹고 잤어? 뭐 빵떡이야?